아예 리노도 넣어버려 그냥 어. 아 이게 그 단점이 있네요 불안만 크릭하면은 리노를 못하네 아 이것도 선드로하고 할걸 어! 야 얘가 있어? 들 너무 망클링맨인데? 근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 김에 하고 싶냐? <웃음>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정규전 같은 경우는 원하는 덱을 넣기 때문에 그냥 내 손으로 가져오는 주문들이 구릴 수가 없어 이런 상. <목소리> 야, 야 재밌는데 이거. 흥미롭군요. 다시 주워 올수 있어요. 이걸 이거 안 써도. 내려놔. 내려놔. 인양 준비해. 오. 지금 바로 인양해 오자해 와서 당연히 수집가로 올려 놓고 그 수집가를 뽑으면 이제 생명력 전환입니다. 3코가 꽁짜란 말이야? 그럼 그냥 감당되겠냐고. 네, 생명력이에요 이제. 어차피 이것도 안할 거니까 인양을 먼저 하고 원록을 올려놓고 하나 더 나오고 탭을 해서 뽑고 아쉽긴 해도 가 세니까 필리까지 할까 필리까지 해 그냥 상관없어 이거 바꿔도 이거 좀 아쉽긴 하지만 바꿔도 내 대기도 들어 있어 바꿔 드리스겠죠 킹기멀록 <웃음> 킹기멀록 아니 무슨 신규 확장팩 뭐지 뭘 짜온 거지 꼴목에서야 마귀 이게 쎌거 같긴 한데 열개열 장이잖아 지금 마귀 그냥 마귀야 그냥 대놓고 쎄게 액자 안 띄우고 하시나요 보기 불편하다 그래서 껐는데요 압박 오칸이 해수인 차단 부칠로 대가리 <웃음> 주문 맞으면 쩔수 없다 치고 하수인만큼은 제대로 막아주겠다 느낌 아아 하수인만큼은 제대로 막아주겠다 느낌 갈빡 그 4턴에 딱 으어 항복하지. 뭐야 이거 이런? <목소리> 다밥 <번> 바로 가보자. <목소리> 오 젠장. 미리 뽑아놔. 딱오코 나오네, 에반데. <웃음> 오 오. <웃음>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우습게 보고 있어 진짜로. 와 미친. 와 미친. 와 미친. 와 미친. 이래도 이래도 이게 아니라고? 라라라 파파라바라아이구 감사합니다. 34. 이걸로 어내와. 아, 까비. 일단 정리하고 아니 근데 괜찮은데 진짜. <웃음> 아! 저걸로 급압하는 거야? 아저 이뎀을 쟤를 급압하는 거라고? 네 하고들고 <놀무원> 가자 톡 카드 다 줄여주고 더 줄어 죽이기. 톡. 와. 얘가 근데 제이스 마크 투 정도 되는데? 장이거든. 둘넷 아니네. 몇장 뒤에 이거 버틸만해 버틸만해 버틸만해 버틸만해 버틸만해 기침한마 버틸만 기침한마. <웃음> <웃음> 나가고 있는 리본톤도 못 낸단 말이야 천체 정렬 해버릴까 그냥 상대 퀘스트 못 깨버리게 천체 <웃음> 나가거인이 이제 천체정 전개 쓰면 1코스 트했다가 비용이 또 감소해가지고 0코스트로 바로 낼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자 헤드라를 내가지고 피해들을 굳혀버리면 자, 이러면은 상대 퀘스트 못 깼을 때천체정 전개 플러스 나가거인 나가버리면 이건 막습니다 여기서 2단자 헤드라가 나가버리면 <웃음> 음... 오 발견 교환할때마다 발견 이기 때문에 또 피격이 <웃음> 나오게 되겠죠 괜찮은것 같기도 하고 이... 자, 이러면 우리 여기서 정신자극 인도했다가 거인 나오면 은 오거인 되거든요 아! 아지샤라 오거인 못참는데 <웃음> 오거인은 못참거든요 이거는 은 우리는 되게 아직 밸류 카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웃음> 근데 이거 다1코스트짜리 소환하잖아요. 오닉시아 낸 다음에 여기서 천체 정결 써버리자. 상대 지금 만아3 대니까는 천체 정결 써가지고 화력 기보스게 하나밖에 못 쓰게 방패 분쇄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잡겠다 오 근데 이러면 체력이 13밖에 안 남긴 해요 자 그러면은 아니면 대지의 비늘로다가 딜 누적해버려? 다음에키워내기 근데 이러면 오닉시아의 비늘이 있거든요 오닉시아의 비늘 해버리면은 새끼용으로 잡으면서 부데미지 명치에 넣어버리면 깔끔하게 퀘가 <웃음> 거수로 과격길하면 끝나? 좀 치고 이거 1대 미이거든요? 거수로 1대 뽑고 끝내! 어, 42개월 아 웬맨이 42개국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그 많은 날들 동안 무를 겪고 와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해요 저는. 어! 고대 정령의 뿌이피리 무작위 거수인, 거수하수인을 가져옵니다. 그 하수인의 비용이 1이 됩니다. 하드 알로 돈으로 하드 알로 돈의 머리를 소환한 다음에 핀리 경으로 드로그 해준 다음에 카드 공기 로그 다음에 이기적인 조개를 넣은 다음에 하드 알로 돈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면, 이필도못 막습니다 사냥꾼이 음. 이번 턴에 혹시 킬각 낼수 있지 않을까 템신의 향수 쓰면 친 다음에 템신의 향수 써가지고 이기적인 조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리노스슨 가져가라 <웃음> 근데 이러면 웬만하면 이기지 않누나 <웃음> 그냥 이렇게 이기는 덱이야 약간 어그로 덱 상대로는 버텨서 이길 수도 있고 컨트롤 덱 상대로는 이기적인 조개로 승리한는 플랜도 있다는거 아니면은 불안 아지샤라 가버릴까 그냥? 그리고? <웃음> 의지샤라 가버릴까? 무지개 <웃음> 샤라한 다음에 필필이 <웃음> <웃음> 어 거대트리샤든 레일리 <웃음> 거대트리샤든 <웃음> <웃음> 어 어 심의의 융합치는 좋아요 스마이트씨? <웃음> 이거 스마이트 원턴킬 스마이트... 오! 임시 보스목수는 진짜 좋은데요 지금 드루이드한데 이러면은 그냥 여섯마리 해적 내버리면은 공력 센것만 골라가지고 그냥... 킬가 나올수도 있겠는데? 해적선을 태운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해적 단원 내 손으로 가져온 다음에 그 단원들이 비용이 1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다음 턴에 이제 해적선 둘다 죽으면은 스마이트랑 해적들 돌격해가지고 여섯 마리가 전부 돌진을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킹업 나오죠! 네. 10! 22! 충분히 돼, 충분해죠 <웃음> 자! 오! 어! 잠시만! 자리가 안 되는데. 두 가자 22 25. 29. 6 데미지 더 넣어야 된단 말이야? 된다. 된다, 된다. 왜 되냐? 바로 해초 공격. 어. <웃음> 바로 해초 공격과 살아있는 뿌리를 해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10, 10에 22, 22에 23, 23에 35이기 때문에 된다 됐죠 캬!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모자란데 1대 그냥 하자 일단. 오. <웃음> <웃음> 상대방 지금 어리둥절하죠? 내가 더 어리둥절한 이 어어? 어... 어... 일단 한다 끝나는지모르겠 상어 소환이 멜데잉 소환이요 응장난잘 들어가고 응 광평 잘 가고 리노나 해 우리 기계기사랑 기계법사 왜이렇게 세냐 아까 학존이형이 원턴킬 도적하던거 제가 가가지고 알려드렸어 졸림안해 냄새가 나는거지 님, 혹시 오늘 언제 이기실 건지 여쭤보면 실례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구디깁입니다 해적 만들어 해적... 아씨, 아, 이거 너무 욕심 아닌가? 잠깐만, <웃음> 너무 욕심... 아, 아 어떻게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나못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안돼 참아... 참겠어참 아아! 황금 황금 후쿠도스크 간다 야! 황금 황금 후쿠도스크로 간다 아, 이건 좀 아픈 어? 일단 오른쪽부터 하나 쓰고 메터 이제 하나씩 나가고, 이건 그냥 얘를 죽여야 돼. 와, 불안. 어, 불안 뭐야. 아니, 잠깐만. 불안이. 와 미쳤다 와 브라누크 더스크 벌써 설레 어떡해 나 이러면은 무기가 일단 공격력 2라서 살긴 살아. 어쩔 수 없어. 이기기 이기야 또 아. 잠깐네야 아, 아. 역시 이 아시안 게임 대표를 노렸던 사람이라 좀 달라 확실히.